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대 학생 청소노동자 고소사건 뉴스를 보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결국 그리고 이제야 올립니다. 이 사건은 의외로 한번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역주행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오! 지난 5월에도 이미 기사가 나왔지만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6월 말 JTBC 뉴스에 보도된 이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연대와 고대 동문 커뮤니티의 반응도 활발했습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 조민사태까지 관련 여러 이슈로 양교 오비들에게 고대는 줄곧 까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일로 모처럼 연대가 까이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연대 동문 커뮤니티는 해당 학생에게 학교에 먹칠을 하고 있다. 동문에서 빼버리라는 의견입니다. 동문이 아닌 어떤 분들은 명문대생시기나 되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저 학생 같은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게 될것 같냐 등의 의견을 합니다. 학생이 청소부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과 을의 구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만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지성인의 타이틀을 얻은 대학생이 어떻게 저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는 충격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이 지성인이 이제 저지경까지 핀치에 몰렸구나 라는 충격이 우선했습니다 스카이 캐슬의 신화 혹은 구라 스카이 캐슬 드라마가 화제였을 때전 무척 의아했습니다 학벌 사회라는 것도 이제 한물간 과거인데 뭘 저리도 호들갑을 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이 캐슬로 대표되는 학벌사회라는 신화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나왔다는 타이틀 하나로 보장해주는 미래 따윈 없습니다. 명문대생들도 여느 청년들과 똑같이 힘들고 미래에 불안합니다. 명문대를 경험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특수전은 명문대를 나와도 보장된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학 중엔 취업을 걱정하고 40대 후반엔 퇴직 후에 창업을 고민하죠. 물론 고졸보다는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유튜버 중에 서울대 나와서 인생 조졌다고 주장하는 개소리야? 까남이란 분이 있으니 그분의 영상을 한번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7,80년대 명문대 졸업자와 21세기 명문대 졸업자의 주어진 기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배움에 힘써야 하기에 명문대를 진학하겠다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지만 예전과 같은 신분사다리로서 대학 진학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학벌사회가 붕괴됐다는 것은 흑수저들에게 또 하나의 상실이자 절망입니다. 이보다 더 문제는 명문대들이 공부자라는 흑수저보다 사회적 영향력 있는 부자 고위직 자녀 즉 금수저를 위한 전형으로 바뀌고 있는 점입니다. 명문대는 금수저들에게 타이틀을, 스펙을 하나 더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부자 고위직 자녀를 유치하는 것이 학교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명문대 출신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착시 현상일 테지요. 흑수저는 명문대를 나와도 그저 똑똑한 흑수저 중 하나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콘텐츠도 현재 준비 중이니 이쯤에서 마이너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아직 캠퍼스에 낭만과 특권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하나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면책특권이 있었으며 여유와 구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X세대 마. 라떼는 캠퍼스에서 울리는 집회 의 목소리, 투쟁의 구호는 당연을 넘어서 캠퍼스의 본질이었으며 그냥 대학 수업의 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캠퍼스에서 울려퍼지는 시위의 함성은 그저 북금 ASMR 같은 것으로 큰 거슬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수업에 그렇게 열중하지도 않은 b 마... IMF의 한파가 닥치기 전까진 말이죠. 지금 대학생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이 흘러간 옛 노래와 같다는 것을 알리다. 이 나라에서 청년이란 단어는 어느덧 우울과 상실감 불안의 이미지로 점철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동수라는 학생도 마찬가지겠지요. 꿈을 안고 명문대에 입학을 하였지만 여느 청년들과 똑같은 생존 경쟁에 내몰리며 학점 하나, 이력서 스펙 하나에 목을 매게 된 자신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남을 위한 배려라는 것은 사치로 치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장에 나선 심정으로 학업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수업 하나하나가 전쟁이다 보니 남의 목소리 같은 건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이동수 군에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를 방해하는 적들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터에서 명문대생과 비명문대생의 구분은 없습니다. 학벌 메리트는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물론 현실이 시공창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그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리다. 많은 연대생들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군에게 배려가 부족하다. 노오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든 관용과 배려는 자신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본인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동수 군의 고소는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핍을 탓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울과 을의 싸움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동수 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곧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 법입니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성인의 행동양식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성인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는 금지가 있고 철학이 있으며 가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체제에 대한 저항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무리 그대가 힘들고 힘없는 청년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대가 지성인이라는 자각은 꼭 잃지 않는 것이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군이 수업을 듣던 장소가 백양관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학생회관이라고 바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양관이 학관 앞 광장과 가까운 강의동이지만 수업에 못 들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다 라는 의견에 바뀐 말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학생회관은 말 그대로 학생을 위한 건물로 학생회, 부마리 교내 편의시설 등이 있는 공간입니다. 낮땐 거기서 수업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또 청소원들의 월급이 3-400만원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자료에는 시급 9200원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사무처가 아무리 날린 경영을 한다 해도 3-400의 월급을 요구하는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진 않았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숱한 언더도구 말을 보았고 또 실망하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많은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동수 군에겐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저들 청소노동자에게 더 치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약자를 삥 뜯거나 거짓말을 하는 법입니다. 이 군도 꽤나 궁지에 몰렸나 봅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을 바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한 만큼 지성인으로서의 자각까지 버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열쇠를 주고 있는 갑을 관계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항의할 대상이 학교당국인지 고용한 용역업체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시스템 자체인지 말이죠. 그렇다고 지성인이 청소노동자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 항의를 학교당국에게 못하고 용역업체에게 못하고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청소노동자들에게 수업료 때문에 20원 때문에 이 군은 청소부 분들에게 방해받은 수업료를 아까워하지만 난이 군이 놓친 학생회관 광장의 기회를 더 아까워합니다. 대학 캠퍼스라는 공간은 학점을 메꿀 수업만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캠퍼스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와 활동들이 이 군이 진짜 배울 대학의 교육입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서 방해받은 수업의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그곳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것에 더 많이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가 선택한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고소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향후에 있을 트라우마까지 알뜰하게 계산한 것을 보면 다행히 그 정도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 지성인으로서의 자각까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등판하신 연세대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학기 개설과목 수업계획서를 빠르게 올리셨는데요. 이 수업계획서는 수업목표 및 계열안에 적힌 글만 무려 1200자를 넘깁니다. 수업목표가 아예 에타 분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2030세대 일부 남성들의 공정감각은 노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라는 기득권의 정치적 레토릭인 능력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현 대통령은 늘 공정과 상식의 기반의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한다고 하면서 검사들만을 요직에 배치한다. 대선이 어쩌고 굳이 2030세대 일부 남성들 운운하며 이 사건을 또 성갈등으로 교묘히 곡학하는 것을 보면 대학의 사명에 충실한 수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론부터 장황한 게 왠지 윤지선 교수호소인을 연상케 하는 문체를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매한가지라고요. 난 야매라서 책임해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 서강대를 대표하는 표어로 어느 대학이라도 탐낼 만한 명문장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지만 이 문장을 소중히 새기고 있으며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 대입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여, 그대는 어떤 경우에도 연세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당국에게 못하고, 용역업체에게 못하고,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청소노동자에게. 수업료 때문에 20원 때문에 분노를 옮기는 것은 연세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연세의 정신과 전통은 자신보다 약자에게 분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연세의 정신은 자신만을 둘러싼 이해관계 그 너머에 있으며 자신보다 큰 대상에게 그 의분을 표출하는 패기가 살아있을 때 그대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입니다. 그런 연호해야 연세도 그대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수 군이 아무리 핀치에 몰린 청년 중에 하나일지라도 지성인으로서의 가옥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방해받지 않고 싶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 연세의 동문이라는 금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어른을 대표하여 청년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녀가 갈라져 싸우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였지요. 그때 그 모습에서 나도 새삼 어른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불만을 토하는 입장에서 불만을 받는 입장이 된 것이지요. 저 역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개떡같은 현실을 청년들에게 물려준 것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동수 군, 본문선배로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